안녕하세요. 임재화동의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기쁨에 관한 성경구절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줄 분이시니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 전부터 지금과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신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바울이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낸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있었으며 갈라디아서 5장 은사를 사용하는 기쁨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땅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때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